진 하지만 스트리머에게 확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옆으로! 하얀 다음으로! 드디어! 보습. すん 친구 엄청 많이 아니? 트레이닝은 계속된다 분명 니가 한말이었지 그런데 너 때문에 가차 눈이 완전히 무게졌어 근손 씨, 근손신 잘 안해 <뭐라> 뭐냐? 그 녀석이 니네 다음 파트너냐? 내가 파너랑 관계 없잖아 그러니까 내말좀 들어봐 그 그래, 말로 해 말로 움직자 광범위한 근육을 쓰이하는 운동이야 좋아 굉장해 어, 근데 되게 힘에서 계속 추천해지니까 좋아요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더 낮춰봐 예. 그 움직임이 좋았어 복근 가득 복근 가득 예. 손을 조율 때는 다리를 살짝 펴. 혀 s i t 돌릴 때는 가슴을 활짝 펴 좋아 움직이다 네하 팔을 즐때는 허리가 젖혀지지 않도록 좋아 좋아+ 좋았어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들어가자. 천천히 제자리로 허리를 지나치게 뒤로 버치지 않도록. 그치고 말았어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 드래고를 전도로 내빼게 만든 만들면... 건 나라 니덕분이야 예스 후 <웃음> 니가 오늘 들어 다행이야 아? 드래고를 저대로 내바려두는 건 위험해 드래고는 이웃나라로 도망간 모양이니 우리도 선둘러 쫓아가자 <웃음> 와 코스 클리어 컴백 10% 음의 나라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아 다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야 그냥, 그냥. 그냥. 그냥. 응? 응?